이제는 다험 되는 건가 어두워진 거리로 오늘만은 왠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만든 과거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이 책임마저 당 여요 슬픈 여자만에 상처뿐인 흔적을. 어차피 내가 만든 바고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절반이 책임마저 당신 기억해요 슬픈 여자만의 상처뿐인 흔적을 기억해요 슬픈 여자만의 상처뿐인 흔적을